저는 소개받은 바로 AI 사장 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AI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AI만 찾아오면 AI를 다할수 있게 하겠다는 라 기지에서 창립한 회사고요. 기본적으로는 AI 머신 AI를 연구할 수 있는 머신들, 특히 이제 사무실 환경들, 개발 환경들 아무래도 서버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도 개발하실 수 있게 저소음, 저발열, 고성능 AI 머신들을 주요 제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들은 마저 설명을 드리면 노드들이 확장됐을 때 이제 묶어서 쓰실 수 있는 타이 클러스터 툴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멀티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들 다 바로에서 제공을 해서 바로에서 하시면 시스템 확장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픽사케에 오다 보니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AI 머신들을 만들고 있고 AI 머신들은 엔비디아 그래픽스 카드로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가 멀티 gpu가 들어가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AI 머신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AI나 아니면 비디오 편집하는 그런 툴들에서 과연 멀티 gpu 엑셀러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궁금해 하실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을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 이거는 이런 모델들에서는 이게 빠릅니까? 저게 빠릅니까? 근데단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지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벤치마크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진행한 벤치마크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벤치마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정보를 들어가실 수 있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이제 수호는 그러면 바로 AI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회사인가를 먼저 설명드리고 아, 요즘에 많이 영상 편집 툴들 많이 쓰시죠? 다빈치 리졸브, 그 다음에 토파즈 AI, 그 다음에 맨랩에서 사이파 10그 이미지 학습하는 거, 그리고 클로 이렇게 해서 벤치마크들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미디어 월 사용해서 영상들 제작하시고 디스플레이 제작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미디어 월 컨트롤하고 조정하려면 미디어월들이 보통 비디오 디스플레이들 16개까지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노드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쿼드로 싱크를 가지고 한 것들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 만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스에 가시면 지금 보실 수도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순서로 오늘 발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작은 회사라 아직 시작한 지 2년간 넘어서 3년을 향해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은 것들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보에서 저희가 스타벨리 작년에 5월 달에 수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스타벨리 받았고요. 도대체 바로라는 배를 누가 이끌어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이제 저도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픽스 학회 2008년부터 부회장으로 계신 이용덕 대표 아, 엔비디아 지사장으로 오래 계셨죠? 13년 동안 계셨고요. 이제 이용덕 대표하고 저는 엔비디아에서 연이 되어서 2005년부터 제가 쿠다를 에이펙 에반젤리스트를 했어요. 모바일 쪽 쿠다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환경에서 프로그램들을 컨버팅 하는 것들. 기존의 이제 CPU 기반의 비디오 인디코딩 프로그램들을 이제 멀티 GPU, 멀티코어 GPU로 c 다 기반으로 컨버팅하는 데들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많은 도움 드렸었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용도 대표하고는 연이 되어서 엔비디아는 제가 2012년도에 떠났지만 그 이후로도 연을 계속 갖고 외국계 지사장 하는 동안에도 계속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회사 조인했고요.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용도 대표하고 제가 생각했던 건 멀티코어 GPU를 사용하면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4코어, 뭐 A코어 올라가는 시점에 이미 GPU 코어는, CUDA 코어는 뭐 5천 개, 6천 개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다이라고 그럽니다 실리콘의 크기는 CPU가 될건 GPU가 될건 거의 비슷하게 다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실리콘의 크기는 거기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엔비디아는 인스럭션 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디스플레이용으로만 해서 그 연산기로 쓰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멀티코어 쓰시면 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열을 식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AI 머신에 사용되어 있는 이 멀티코어 AI 머신에서는 이 멀티코어를 한꺼번에 다 쓰시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열을 식힐 길이 없기 때문에 순행으로밖에 안 되겠다고 라 해서 저희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순행 시스템을 집중을 했고요 AI 시스템은 특별 제작된 순행각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효율이 안 나오겠다고 라 생각을 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AI 연구 시스템들을 쓰시고 계신데 실에 넣어놓고 거의 뭐 4도, 3도에 맞춰놓은 기온에서도 시스템들이 뚝뚝 떨어지고 효율이 안 나오시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이유는 시스템들을 그래픽카드들을 연속해서 적재를 해놓으면 공랭식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질 않아요 그리고 열이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100도를 넘어가거든요 한 두세 번 시스템 꺼지면 실리콘이 금이 갑니다 실리콘이 깨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는 환경들이 존재하죠 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아, 여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이용석 대표는 많이 아실 테고, 이제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를 좀 넣어놨는데, 엔비디아 행사 때 제가 사회도 많이 보고, 엔비디아 이벤트 때 이렇게 행사 주제, 사회, 신제품 소개들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AI용 메타버스 머신입니다. 개발 초기, 특히 개발 초기에는 서버실에다 갖다 놓고 쓰실 수가 없거든요. 서버실에서 떨어질 때마다 서버실 달려가서 다시 켜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개발자 옆에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만큼 좋은 개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AI, 메타버스 개발하시는데 시스템을 서버실에 두고서는 쓰실 수가 없어요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GPU가 들어가 있는 서버들은 서버실에 갖다 놔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AI 머신들 저희가 자체 기술을 녹여서 만들었고요. 초기에는 수냉각 시스템이 좀 생소하셔서 터지면 어떻게 해요? 물새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우스갯소리로 바로를 안 써보신 분은 계셔도 한 대만 써보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AI 에코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툴, 그 다음에 클라우드 툴, 클라우드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AI 하시는데 데이터는 있으신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좀 약하신 부서들이 계세요. 뭐 해양생물학과 건축과 물론 프로그램 잘하시는 건축과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AI용으로 AI 소스코드 뉴로 네트워크 소스코드 채로 데이터 스트럭처와 함께 드리거든요. 에코솔루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AI 에듀케이션 저희 이제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벤치마크는 사실 저희가 AI 머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두 장에서 여섯 장까지 이제 3090, 그리고 A6000, 그리고 A100을 넣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다수능각 시스템들이고요. 45dB 정도로 조용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회를 가면 어떤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희가 2, 3개월 동안 벤치마크를 한게 있어요. 벤치마크를 왜 했냐면, 멀티 GPU를 쓰고 계시지만 세팅을 잘못하셔서 멀티 GPU의 이득을 다못 보시고 계시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솔루션들을 멀티 GPU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까를 보고 그 최적화한 환경에서 과연 어떤 성능을 내는지를 2~3개월 전부터 조사를 해왔죠. 그게 다빈치 리졸브나 아니면 토파즈 AI, 맨랩 같은 그런 그 전문가용 솔루션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자료들을 준비했고 좀 의외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한번 보시고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가 가능했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벤치마크까지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희가 유일한 걸로 저희는 생각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장표에서는 밑에 있는 A100 GPU의 포인트들만 몇 가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GPU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다이를 무한정 크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로 CUDA 코어를 몇 개를 쓸 건지, 텐서 코어를 몇 개를 쓸 건지,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밴드 위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세 가지 포인트들이 사실은 거의 모든 성능을 좌우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메모리까지 해서 네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성능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CUDA 코어가 한 7,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텐서 코어가 이제... 보시면 432개 들어가 있는 대신에 다른 코어들보다 텐서 코어가 한 100개 정도 많은 대신에 쿠다 코어가 3000개 정도 적어요. 텐서 코어는 이제 3D 메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100개라도 3차원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쿠다 코어 3000개 정도를 줄여야 될 정도로 트랜지스 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A6000 보시면 A6000 코어는, 아, CUDA 코어 만개 텐서 코어 330개 정도 들어갑니다. 메모리가 48기가 정도라 A100이 그전에는 40기가 짜리가 있었는데 40기가 짜리가 단종되고 지금 80기가 정도고요. 그리고 메모리 밴드 위스는 이제 768기가, 기가,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3090이에요. 3090이 재밌는 그래픽카드인 것이 CUDA 코어와 텐서 코어는 거의 A6000과 유사하게 있습니다. 대신 메모리 사이즈만 24기가로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밴드위스가 A6000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돌리면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게 c u 쿠다 코어, 텐서 코어가 약간씩 3090보다 많지만 메모리 헤비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 밴드위스가 어떤 것들이 좋은 거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드웨어들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클러스터 툴. 그리고 클라우드 툴 이거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커스터머께 이제 인바르먼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제 AI 넷 클라우드 솔루션은 다커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도 되어 있고 VM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환경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AI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 단에서 소스코드 채로 들여서 AI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티피컬한 AI 뉴런 네트워크 6가지를 추려서 그 티피컬 AI 뉴런 네트워크 6개 소스코드 채로 만들고 관련되어 있는 페어링된 데이터 스토처까지 만들어서 소스 코드 제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그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시죠? 이제 디노이징 같은 데서 많이 쓰시는 이 이제 유넷 모델들을 이제 신경망으로 직접 만들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제 팁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오른티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한 어, 번씩 저희가 방문을 해서 순냉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를 이제 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안 써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대만 쓰신 분들은 안 계신다라는 커스터머리스트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늘리기가 바쁩니다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이제부터 그 벤치마크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다빈치 리졸브인데 다빈치 리졸브는 윈도우즈 10 프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작년 12월 달에 나온 그 다빈치 리졸브가 멀티 GPU, 기존에는 멀티 GPU 서포트를 잘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멀티 GPU 두장 이상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게 만든 12월 이후에 출시한 버전이고요. 어, 멀티 GPU 세팅들은 환경에 가면 친절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젯 벤치마크라는 벤치마크 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푸젯 벤치마크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노이즈 리덕션이나 포켓 A2AK, AK2AK 뭐 AK 컨버전 이런 것들을 푸제 벤치마크에서 다 테스트를 했고요. 푸제 벤치마크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벤치마크 점수를 제공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GPU 한 개, 두 개, 네 개일 때 각각 3090 그리고 A6000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3090이 93점 한 장일 때 93점이 나오고 네 장일 때 이제 2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장 쓰면 두배 정도의 효과가 있죠. 근데 아마 이제 인디코딩이나 학습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실제로 개발할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두배 차이라도 실감은 이게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GPU를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인코딩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A 옆에서는 A6000에 대한 성능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A6000이 GPU의 메모리 양이 크기 때문에 그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3점을 보였던 3090의 결과와는 달리 140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리니어하게 두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내장일 때 그래서 멀티 GPU일 때 확실한 이점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3090, A6000의 메모리 차이를 다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장일 때와 네 장일 때는 두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 결론으로 봤을 때 다빈치 리졸브라는 어플리케이션만 봤을 때는 PCI Express로 CPU 간 통신을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A6000 같은 경우에는 PCI Express 차이가 있거든요. 그, 그, 그 차이를 무시하고 메모리 차이로만 거의 그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를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A6000 시스템들이 수월하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벤치마크 상으로는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A100 시스템은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테스트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크게 그 이상한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토파즈 AI입니다 토파즈 AI도 아, 윈도우 10 프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제 3090 내장짜리 그 다음에 A6000 내장짜리로 썼고 3090 내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I9 프로세서 사용했고 A6000 시리즈 내장 쓴 거에서는 AMD t h r e a d r i p 사용했습니다 어, 여기서도 이제 멀티 GPU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멀티 GPU 세팅하는 부분들이 GUI로 이렇게 친절하게 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헤매서 세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은 좀더 편해진 수월해진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벤치마크에 사용한 건 이제 가이아 하이퀄리티라는 모델을 사용했었고요. 어, 여기 보시면 3090의 경우에는 4 k to 8K 컨버전, 8 k to 8K 이제 포맷 컨버전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A6000을 사, 똑같이 4 k to 8K, 8 k to 8K 포맷 컨버전을 했고 재미있는 사실은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파즈 AI는 메모리 헤비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픽 메모리는 그다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정말 미미할 정도로 푸다 코어를 헤비하게 사용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다 코어 쪽에서 푸다 코어가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GPU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멀티 GPU 세팅도 이전에 보여드렸듯이 한 장에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한 장에서 네장 증가했을 때두배 증가하는 것처럼 아주 극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한 이제 1.8에서 1.3 정도. 그러니까 3, 40% 정도의 개인 정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A백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40%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걸 쓰셔야 될지 안, 쓰, 안 쓰셔야 될지. 하지만 저 정도 개인도 이제 빠른 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시던 분도 계시고요. 8K to 8K도 그러니까 A100 대비 3090은 그다지 큰 개인들을 보여주고 있진 않았어요. 어, 마찬가지로 A100은 토파제 AI에서는, AI에서는 어,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벤치마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 벤치마크는 맨랩입니다. 맨랩에서 사이파 10을 이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돌렸었고요. 맨랩은 사실 멀티 GPU 세팅하는 부분부터 좀 이게 이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과정들을 사실은 이게 이제 다큐멘 파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 이제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설치 과정까지 저희가 다 벤치마크에 넣어 왔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ResNet 50으로 했고요.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툴박스들을 설치를 해야 멀티 g p u 들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일단 ResNet 50에서 어 배치 사이즈를 240으로 돌렸을 때 3090의 성능 향상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다빈치 리졸브 했던 것처럼 한장 대비 네 장이 두배 정도 이상 여기서 두배 이상이죠 두배 이상의 성능 향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배치 사이즈를 좀 증가시킬 수 있으세요 세 장을 썼을 때네 장을 썼을 때 그래서 네 장을 썼을 때 배치 사이즈를 좀 증가시키면 를 이터레이션 수를 많이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이 약간 증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장 대비 배치 사이즈를 240으로 놨을 때 2.2배 정도가 나오고요. 한장 대비 이제 내장으로 배치 사이즈를 600까지 올리면 한장 대비 2.3배 정도의 효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향상은 있지만 배치 사이즈를 올리는 것에 큰 성능 차이는 없다고 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A6000은 뺐습니다. 신기한 게 A6000이 점수가 3090보다 낮게 나와요. 맨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맨 랩의 학습은 굉장히 헤비하게 CPU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PCI-EXPRESS 리드라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3090 대비 A6000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A180GB 정도에서 보면 이제 배치 사이즈 240일 때가 있고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1200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80GB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비교를 한 것들을 보시면 재밌게도 80기가 메모리를 썼고 240 배치 사이즈 240을 했을 때 A100이 성능이 더 저조합니다 메모리가 크지만 성능이 더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요 추정컨대 이건 지금 맨랩이 텐서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쿠다로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쿠다코어가 A100이 3000개 정도 적은 결과로 보여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CUDA 코어를 헤비하게 쓰면 3090이 오히려 유리하게 나타나는 그 벤치마크들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맨랩 툴박스 중에 텐서 코어에 있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16 레전 32를 CUDA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버전이 있어요. 툴박스가. 저희가 그거 테스트는 못해봤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면 아마도 거의 3090과 A100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배치 사이즈가 올려서 효율적인 그 학습들이 있다면 확실히 A100이 좋게 나오,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보여준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루인데 클루도 재밌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루 우분투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클루는 이제 저희가 파라메타 세팅을 해서 음 이제 음 싱글 프로세서인지 아니면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레인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멀티 GPU를 세팅하고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DDP 옵션을 이제 주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3 0 0 0 4장짜리까지 했을 때는 이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빨리 할수 있다는 라 거고요. 4장이었을때 클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좋았습니다. 거의 리니어하게 4배 정도까지도 보여주는 성능을 보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멀티 GPU가 리니어하게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A100도 마찬가지로 멀티 GPU에 대해서는 리니어하게 성능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2 배치성 사이즈였을 때 거의 한 3090에 두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a100 같은 경우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 40기가 버전이거든요 저희가 테스트 기간들이 다르고 이때까지는 40기가 버전이 있어서 제가 40기가 버전으로 테스트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a100은 80기가 버전이었고 이건 40기가 버전 이었던 참고 해주세요 지금 3090은 24기가 버전이고 A100은 40기가 버전인 거 봤을 때 메모리에서 차이가 거의 두배 정도가 나는데 그 차이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고 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GP, 4개의 g p 4 GPU였을 때 거의 3, 3배에서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40기가 했을 때 증가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배치 사이즈를 증가하고 한개 GPU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점점점 성능, 배치 사이즈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능들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작았을 때보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의 효과는 배치 사이즈를 키우고 작게 하는 것들은 모델마다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지고 계시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작업들은 직접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3090과 A6000, A100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이제 보시면 가장 이제 늦게 되는 게 3090, 그것보다 한 20% 게인이 있는 게 A600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100이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GPU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어하게 네 개였을 때 똑같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루 같은 어학 학습에서는 배치 사이즈 물론 관련이 있지만 퍼포먼스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한 가지 팩터는 CUDA 코어 외에 텐서 코어를 헤비하게 쓰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텐서코어 헤비한 A100이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A6000은 48기가 메모리 쓰고 있고 A100은 40기가 메모리 메모리가 더 적거든요. A100이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 보면 텐서 헤비하게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볼수 있고요. 추정컨대 어학 학습을 하는 딥 러닝 계열의 AI 학습을 쓰신다고 하면 텐서코어를 헤비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A100 텐서코어가 많은 A100과 메모리 사이즈가 더큰걸 선호하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날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4개의 벤치마크를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예를 들면 쿨루를 사용하시는, 쿨루를 사용하시면 쿨루를 멀티 GPU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세팅까지 다 마련을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옵티마이스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AI 에코 어, 솔루션 중에 하나 SOS라는 이름으로 패키지화해서 저희가 딜리버리 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쿼드로싱크도 이제 이번에 필요해서 테스트를 하고 했습니다. 아, 기존의 미디어월을 사용하시면 미디어월 자체가 뒤에 있는 그 환경이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여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월 뒤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시고 영상을 미디어월 뭐 16장을 돌리시는데 시스템이 곧잘 나갑니다 그것도 이건 이제 그 순행 시스템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멀티 디스플레이 지원하는 모이익을 지원을 하면 그것들을 이제 한 화면으로 이제 모이익할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모이익을산 이후로 엔비디아가 2000년대 중반에 아마 모이익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모자익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발전시켰고, 현재는, 그러니까 A6000 있죠. A6000을 4장을 쓰면 각 카드에 4포트 DP로 나옵니다. 그래서 16개를 한 노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16개를 쓰시려면 이제 모자이크로 이제 이어붙이기를 하셔도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프리퀀시가 안 맞아 가지고 약간 이질감들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들이 안 맞는 거죠, 서로. 그 프레임들 동기화를 할수 할 있게 해 주시는 게 여기 지금 그 적혀 있는 쿼드 싱크예요. 쿼드 싱크2를 하면 여기에 있는 시리얼 포트들 이 위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들로 싱크 신호가 날아갑니다 그 싱크 신호로 이제 프레임 락을 걸어서 각 프레임들이 예를 들면 뭐 120Hz에 한 번씩 리프레시 되면 그 리프레시 될 때마다 락을 걸어서 그거, 그 프레임은 그 시간에 신호에 맞춰서 락 걸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질감이 있는 화면들이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출시를 한그 싱크 할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그 위에서 이제 모제이라는 그 앱을 돌리면 스티치 할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해지죠. 그래서 어 이제 그래픽스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실 때 저희 하드웨어에서 쿼드로싱크까지 이제 구현을 하시면 쓰실 수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요. 아 아마 직접 구현하신 렌더링 툴에서는 이걸 그 쿼드로싱크의 퍼포먼스를 다 즐기실 수 있는데 다른 그 렌더링 엔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리얼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한 시스템에서 멀티 GPU를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락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프레임이 늦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것들은 이제 쓰시는 소프트웨어들하고도 좀 맞추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어, 여기까지 해서 저희 벤치마크 결과들 그 다음에 바로 AI 소개 마치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말씀드렸던 어 벤치마크들의 리포트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ai.com에 가시면 저희 컨택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이제 직원들이 말씀 그 여쭤보고 저희가 해당하는 리포트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바로 AI 그리고 벤치마크 결과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